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구수역의 웃음 참기 웃참 컨텐츠 들어가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해주신 쇼츠를 보면서 제가 웃음을 참는 쇼츠를 제작할 텐데요. 쇼츠를 올려보고 반응이 가장 좋은 분에게 기프트카드를 선물합니다. 지난번 1회차 기프트카드 받아가신 분은 그 토마토에서 물 부수 튀는 거, 어, 그거 보내드렸죠? 확인하시고 이메일. 자, 오늘 2회차로 가볼 텐데 오늘은 제가 좀더 리액션을 좀 강화해보기 위해서 웃음을 한번 참아볼게요. 볼게요 우유를 좀 콸콸콸 붓고요 우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놀람> <놀람> Doo-ba-doo-ba-doo-ba-doo, ba-do-ba-doo-ba-doo-ba-doo. Ba -do, ba -do, ba -do, ba -do. n o t h i s 고구마요? 호박, 호박, 마 호박, 호박, 마 호박, 호박, 호 호박, 호박, 호박, 호 돌발상황 됐다 <목소리> 왜? 개? 개더라이. 이거 왜 이렇게 아. 내가 깬거 아니야. 아. 왜? 아. 나 그냥 이렇게만 했어, 이렇게 그냥. 개사됐다. 이무게를 아. 아. 네, 이기지 못한 거지. 아니 이렇게 엄청 세게 기대지는 않았다고. 아. 그냥, 뭐? <목소리>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목소리> 뭐야? 대치인데 <실제로>? 네, 이거? 개나리하다. 아빠 빨리 들어. 왜 지금 돌발상황이야? 이 소년이 나뭇가지를 부수기위해 격파를 시도합니다. <웃음> 이 소년은 어쩌다보니 전설의 무기를 획득했습니다. I'm o t g o e able to e a job. It's my excuse. Is it? Mm -hmm. <웃음> 다 부렸구만? 어, 좋아. 죽 <웃음> 무시무시한 공격들이구만. 2020년 로마가 탤런트에서 잭셀 프리아스라는 이 청년은 정말 수준이 다른 담배 묘기를 보여줍니다. 시적 만들어 봤던 저도 감탄을 금할 수없네관객에게 <목소리도> 빌린 선글라스를사라지겠겠죠 소리 집중해주세요 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소리에. 손박과 엇박을 절묘하게 섞어서 만들었죠 아까 돌려서 사라지게 했던 펀블라스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발을 갈고 나면 딱보여요 선생님 지금 여기 다 지금 갈아엎은데 여기다가 무슨 작물을 다시 재배할 계획이세요? 올해 대파 망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파를 그각에 <웃음> 공격을 심하게 당했구만 <웃음> 마지막 공격이구만 오 oh, 땡큐 <웃음> 와우 자, 이렇게까지 너무 많이 쪄서 바로 샤워를 하러 가야 될것 같고요. 책상 앞이 지금 문제인데. 아 게임패드 이런 건 치웠어야 되는데. 다음 공격도 공격 들어와 보세요. 영상 댓글에 이메일로 쇼츠 보내시면 됩니다. 한분 추첨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